안녕하세요.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은 애플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LG전자, 어,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, 어, 삼성이, 아, 큰 폭으로 1. 몇 프로 정도, 어, 큰 폭의 상승을 했고, LG전자가 아주 돋보였죠. 5%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, 이 LG전자의 애플카 관련해서 앞으로 그 LG와 어느 정도의 그, 어, 협업을 통해서 상승할지 어,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이제 LG그룹주족이죠 LG가 배터리도 어, 있죠 LG엔솔 그리고 LG이노텍 어, 이렇게 그 어, 카메라 또 어,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어, LG가 5% 이상 반등을 하, 하면서 그 관련된 또 1, 2차 밴더들 아주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흐름이 어, 대표적으로 현우가 오늘 17% 이제 급등을 했죠. 얘는 이제 PCB 납품 회사죠. 이 LG전자 쪽에. 그래서 상당히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고, 지금 5천원대를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우. 아주 좋, 좋았고요. 오늘. 어, 보시면 오늘 상승했던 대인, 대성파인텍, 에코, 이, 이, 이런 종목이 이제 6에서 8%대 에 상승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을 보시면 역시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. 이두 개가. 그리고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1, 2, 3분기에 적자 상태지만 현우는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이고, 그리고 에코캠,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인 기업입니다. 시가 총액은 이제 0억 원대 수준이고, 어, LG가 어, 8,529원을 1, 2, 3분기에 벌면서 퍼 11배 수준이죠. 삼성전자가 거의 어, 주당 4천 원 정도를 번다면 이제 LG 같은 경우는 주당 한 8천 원 정도를 버는 회사, 회사죠. 에, 하지만 이제 그 어, 브랜드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좀 아무래도 뭐어 메모리 또 1등 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어 그리고 3기 같은 경우는 4%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수준이고 또여기 중에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저퍼 주를 살펴보면 thn 이퍼 어 세배 수준 어 1,359 원을 벌면서 세배 수준이고 텔레칩스 3575원을 벌면서 퍼 3배 수준입니다. 얘도, 텔레치스. 요게, 어, 상당히 이제 여기 애플과 관련주기에서는 어, 접어주죠 그리고 PBR을 보시면 THN이 0.6배. 아, 아주 이 중에서는 가장 작죠. 그 다음이 LG전자 0.76. 어, 요런 수준이고.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인포뱅크가 이제 가장 낮죠. 28. 그리고 대성이가 54. 그리고 인포뱅크는 이제 900억대. T H T H N 대성엘텍 인포뱅크 다 천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천억이 안 되는 쪽이 상당히 좀 강하죠. 그리고 천억 원대 뭐요 l 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률은 좀 작았습니다. 시가총액이 이제 육조대고. 그래서 과연 이 애플과 관련해서 이런 종목이 어느,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어, 현우 산업의 차트입니다. 지금 보시면 5,700원까지 한번 썼었죠. 그리고 오늘도 아, 다시 이제 5,000원대를 한번 시도를 했지만 다시 밀렸습니다. 그래서 아, 요 5,000원 바로 밑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, 요 과연 이제 5,000원대를 안착을 해서 더 추세로적으로 갈지는 어,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먼저 LG 전자를 보시겠습니다. 아, 보시면 저 아, 한번 그 11월달에 아주 크게 한번 시세를 줬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못했죠.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지만, 이제 윗꼬리가 달면서, 이제 급격히 이제 꺾였었습니다. 그리고 60일선에서 이제 반등한 상태죠. 그래서 과연 이제 21선 위에 안착을 할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LG. 어, 두 번째는 에코캡입니다. 아, 보시면 이제 과거에 한번 전기차, 미국 전기차 관련해서 큰 폭의 한번 시세를 줬었죠. 여기. 어, 3배 정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보시면 4천 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았죠. 그리고 다시 이제 저점 부분까지 와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오늘 어큰 폭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산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다음은 thn입니다. 아,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자체가 원체 뭐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입니다. 뭐 10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으로 움직이지만 아, 이 추세를 보시면 어, 소리 없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. 몇 달을 걸쳐서 어, 큰 폭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는 이런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어, thn. 어, 다음은 인포뱅크입니다. 지금 뭐 3월 초부터 뭐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, 지금 뭐 최저점 부근에 와 있는 인포뱅크죠. 오늘 1% 반등했습니다. 어, 텔레칩스 얘도 보시면 뭐 거의 뭐 나락 차트죠. 이게 뭐 연초부터 뭐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었고, 어, 지금 뭐 신저가 이후에 어,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어, 1% 반등한 어, 텔레칩스, 어, LG 이노텍 어, 얘도 뭐 연초부터 뭐 계속 무너진 모습이죠. 그 26만 원대에서 어,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 이후에 27만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어, 있는 어, LG 이노텍 어, 동화화성 어, 얘는 11월 달에 한번 어, 최고가를 한번 썼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조정 중이었던 어, 동화화성